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임원항으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이원항으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옆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날이 흐려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녁 때 되니까 크고 작은 고기잡이 배들이 전부 여기에 다 정박해 있네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이 집에서 캘문어를 샀던 이 집입니다 여기 문항에 캠핑장은 아니지만 깨끗한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차박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텐트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스텔스 차박만 가능합니다 작년에 태풍해일이 들어와서 좀확 휩쓸고 갔는데 여기 임원항에 새로 생긴 해집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픈한지 몇달안 됐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우리 따, 가족이 다섯 명와 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가긴 했는데 오늘또뭐 잘해 주실려나? 아이고 그렇죠 뭐 잘해 드리죠 야 여기 오징어가 오랜만에 본다 오징어는 어떻게 해요? 오징어 한마리 만원 오징어가 이제 동료안에 비싸졌습니다 오징어 한마리에 만원이랍니다 아, 지치 음. 아 얘가 음. 지치 노다리 네, 새끼 해산으은 한마리에 만원 음. 우리 해 먹으려 그랬는데 해는 어떻게 해야 돼? 나모하면오만원 그 네. 음. 오늘 비도 오는데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에? 아 잘해 드레스 응. 어? 워낙 아주머니가 착하신 분이라서 잘해 주실 것 같아 요거, 이놈들은? 아 요렇게 넣으면또 틀리잖아 이게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색깔이 틀려 머리 자랑 좀 줘야지 일찍 해가지고 아 농게 짜릿해 자여러가오만원어치 많이 아. 드레스오만원어치 나중에 매운탕은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예. 다해주시고 아. 오늘은 멀리서 우리 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오늘 서비스 안 주로 멍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좋아 여기 해 종류가 오늘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치치 그리고 우럭 우럭 성대 성대 가자미 가자미 오징어. 멍게. 멍게. <웃음> 아, 오늘 저, 저 친구가 오늘 신났습니다. 고향 만났습니다. <웃음> 맛을 보고. 맛있어. 아 맛있으니까 뭐. 나는 이거 다 먹어. 아 나도 다먹 먹고. 응. 우리 남은 여기 밥 비벼 먹고. 뭐 그렇게 남을 것같진않안 해는 응.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많이. <웃음> 이거 잘 씹어봐. 맛이 다 달라. 저는 이 친구하고는 네. 고등학교 동창인데고 18살에 만났으니까 지금 이 소주병이 피었어? <웃음> 소주 잔입이었지 아, 소주 병이 아, 빈게 아니고 이 사람아 뭐 부러진 거 같아 맛있네 <웃음> 아, 아, 좋아 음. 어, 어. 연락드려면 사진 하나 더 내려가 지금 <웃음> 지가 전화같은데 사진 보내고 <배로> 그녁으그저녁 나와도 배로대로 안가갔더라고 내가 보니까 구리만 짰 생선재를 먹으니까 매운탕까지 나오네요 음, 매운탕. 캠핑 와서 이렇게 저녁을 회로 이렇게 끝내는 것도 처음이네요 <웃음> 앞으로 이거 말고 바다코코넛 같잖아 그놈은 바다코코넛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웃음> 야 요것도 괜찮은데 요거 한개 나는 한 개씩 이 있어서 괜찮다는 거야 해뜨기 전에 모습입니다. 항구, 항구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쪽에 반대편에서는 경매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어, 차들이 꽤 여러 대 있네요. 여기서 이제 낚시대만 걸쳐놓고 전부 들어가서 자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차는 못 올라가지만 사람은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 해 주었네요. 낚시하고 잡아가는 차들이 한 30대 정도 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쭉 한번 본다면 저쪽에까지 차들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해돋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동해안에 와서 해뜨는 모습을 못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운 좋게 볼수 있네요. 항구가 분주,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매하는 중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 그 가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경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은 가격이 전부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정됩니 아침은 방파제 식당에서 와 된장찌개 바글바글 끓는 거 봐라. 반찬이 너무 많습니다. 손맛이 기가 막히네요. 그래. 응. 요즘은 음식 다 맛있어서 음식 응. 앞으로 자주 이용해야 되겠는데 응. 숨부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한잔 해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이 일곱 십분입니다.